아 이런 아아 아, 이거 참아 윤기 이런 초보자 같은이라고 아저거안나안나 안 팔이 안닿아요아 윤경 팔이 안 닿죠 오 어, 지민 닿나 오 어, 지민이 나는 팔이 길지요 으씨 아 정국이 팔이 안 닿죠 제가 차를 몰고 갯벌을 달릴 줄은 몰랐어 맞아아 <웃음> 정말 진 너무 화끈으면 안 돼요 저희 날아? 괜찮아 괜찮아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어? 남준이 어. 여기 뒤에 타? 어우리는내 가면 우리 얼굴에 다나아 너희 튼튼해서 괜찮아. 어. 아, 괜찮아 에이 잠깐 제가 이제 튕겨나가게 하겠어요 삐웅삐 이제, 이제는 정말 투이다 5회전인 것 같은데요. 어, 음. 저는 이쪽이요이쪽이요 괜찮아요. 이쪽이요. 이쪽. 이쪽. 아, 아. 축가하세요 미안해요. 축가해 축하해요. 회사 있으세요? <웃음> 지금 계을 보고 있었는데, 절대 5회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전하면서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왜길 끊기는 곳이었다. 네. 미안하다. 왕자풍 옷을 입고, 특히나 저렇게 ATV를 타기 쉽지 않은데요. 도시로 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와, 어떻게 다녀? 아무튼, 촬영하러 왔어요.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안 보이나? 저 다리 외로워 보여서 꼭전공이 얼굴이 구나 뭐? 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어 너무 잘 보이는데 나 보이냐? 아니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인대. <웃음> 난 <목소리> 당신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그렇군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미숙한 운전 잘 참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5분뒤면은 저희가 가려는 펜션에 도착할 예정이니까요 오케이. 음악을 즐겨주세요 오 완벽했어 <웃음> <웃음> <웃음> 아빠의 새네아사하게 <웃음> 아, 아, 가면 오아시스 이고사막게 가면 오아시스 이고 가면 오아시스 이고 선인장도 있고, 있고 <웃음> 사막게 가면 오아시스 이고 <heinz2> 올해도 있고 아이고 야+ 야+ 야+ 야+ 야+ 저희는 지금 전라북도 완주로 와 있음니다 여러분들 예. 예. 언덕? 언덕 언덕에 갈 때는 뭐였지? 언덕마을 언덕마을에 갈 때. 는 언덕 이름이 언덕인 줄 알았어 우리 걸면 언덕 <웃음> 와 찾을 데가 없네 아..될 데가 없다 와 찾을 데가 없다 오여기어 응. 나이스. 아요 여기도 있네. 네. 어, 야 터치돼. <웃음> 야. 이뭐 진짜 뭐.. 야이 뭐가 진짜 늦, 여행 온거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직접 타 타고 하니까 괜찮냐? <웃음> 어 기분이 좀이상한어 뭐가 묘해 약간 기분이 아 이렇게 한번 나도 아보네아 이거 신문이 없어? 아 이거 그거네 뺑글뺑글 좋은데 오으만안 야, 페이잘니다 야, 소타 인코스.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진정 레 보러 습니다 잠깐만 아저씨 긴장되는데? 일단 이거 문 열어. 방금 저 얼마나 추운지 알지? 여기는 날씨가 별로 안 찬데? 지금 저녁쯤이잖아. 지금 6시도 안 됐거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 감독님. 보이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 또안 흔들리려고 또이 또, 예? 또 또... 감독님. 이거 한번 넣어주십쇼. 가자! 가자! 으아아 ooh 차 아, a g Yeah, Let's, go. Let's go! Oh,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다마 진짜. 아. 진짜로 마마마가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가마마마마 uh. 아, 제가 마마마심마마마마마마마 챙겨왔습니다 잘마마니다 와 호수 색깔 봐 야, 물감 들어. 뉴질랜드, 이야, 와, 오. 장면에 네, 보이시는 게포카팅 포커틱, 폭카팅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와, 뭐야, 여러분, 와, 여기 봐. 여기 호수가 있는데요. 대박이구나. 와. 우